자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요 바로 은혜의 생일입니다 자 그래서 요 생일때 제가 뭘 해주면 굉장히 기억에남고좀 특별할까 왜냐면 결혼 후첫 생일이니까 또 다르잖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봐 안돼 여러분들이 저한테 댓글로 형, 제발 은혜님한테 군소 좀 먹여줘 자 그래서 오늘 군소 부페 군소 생일상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거 딱 끝나고요 만약에 은혜 입맛에 군소가 맞지 않으면요 저 진짜 맞아 댐져요 리혼 각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지금 출근을 한 상태고 지금 바로 저는 군 군소를 잡아서 와가지고 은혜가 도착하기 전까지 6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때 군소 요리를 해가지고 한 상을 한번 차면서 추배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군소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잡으러 가요 레스고 근데 걱정되는 게 은혜가 약간 바다 내음 이런 거잘 추배를 해가지고 맛있게 먹는 거 아니야? 야, 오늘 물이 너무 잔잔하고 좋은데? 근데 여러분, 오늘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요. 해가 있어야 군소들이 나와가지고 수초 같은 거요. 일광역 받으면서 추베르 추베르 쳐 먹는데, 오늘 해가 없어요. 조금 오늘 크림타탕날시인데 야, 오늘 물고기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저거 뭐야? 어, 맛있겠네. 아니야, 오늘 은혜한테 락 같은 거 먹여야 되니까.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시간이었습니다. 대략 한 5시간 반 정도 시간이 남아있고, 오늘은 군소를 큰 거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큰게 없을 것 같은데, 오늘? 꼭 이렇게 군소 잡으러 온날 군소는 없어요, 항상. 자, 일단 계속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 저 군소니. 혼자 여기 스트릭쇼, 아, 해초뿌리 되게 두껍다. 내거 거라... 아, 예, 죄송해요. 야 여러분 군소 아닙니다. 제가 영상에 많이 보여드렸죠 이 군소알 이거는 근데 알만 놓고 애들이 깊은 바다로 들어갈 시즌이긴 해요. 야이 은혜한테 잡채라고 뻥치고 요거 먹이면 안 돼요 여러분. 아래는 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알을 드시면 안 됩니다. 저거 먹인 순간 저건 이혼이 아니라 사별이에요 리바. 여러분 지금 저기 두 마리 짝짓기 하고 있거든요. 개군사 한 마리랑 생군사 한 마리가 둘이 짝짓기하면서 콜라보하고 있는데 저거두 마리 들고 오 싶다. 근데 여러분 여기 깊어요. 만약에 저희 갔는데 없으면요 제가 가드창을 신고 들어가 잡을게요. 어차피 저희룽가루가 계속 할것 같아서 아 이렇게 깊은데 있냐. 자 일단 좀더 한번 가볼게요. 그래 너네가 지금 � 저분 보시면 저기 수풀에도 한 마리 매달렸거든요. 근데 저거 개군수예요. 상관없어요. 제가 먹을 게 아니라 은혜가 먹을 거라. 이, 이, 이, 이, 미안해. 일단 가죽장아를 신고 들어갈게요. 일단 뒤졌다. 나는 은혜한테 뒤졌고. 자, 여러분 가죽장아 신고 왔습니다. 너네는 개롯됐다자 포치통 열어 놓고 어디니? 너네 분가 룸가, 룸가 좀 오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는 제가 빠져서 리셋 수도 있거든요. 은혜 생일 상차리다. 내 장례식장 상차리겠네. 여러분 얘네가 무거워가지고요. 자 오케이 슬 올라와. 한 마리 앞으로 빼둘게요. 내가 야, 야, 꺼져. 밑에야 굴러 떨어지지 마. 오케이 개군수야 너가 더 중요해. 이렇게 했으면은 일단 한 마리 � 잠깐 있어. 목덜미 라삭해가지고 일로 와 이래기야. 와 더럽게 크다. 으아 룸가루 그런 거 번식 중이었는데 미안해. 일단 라삭해가지고. 어 이거 안 들린다. 라삭. 오우 차 아이스바스 다찼는데 여러분 얘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제 손바닥보다 훨씬 큽니다. 피면 아마 제 손바닥 한두배될것 같은데 얘는 좀 작아요. 들어가라. 연상 연하냐? 받아 버려. 석축에서는 요두 마리만 잡고 일단 오늘은 최대한 많이 잡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늘헤루지라는 곳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스 군송. 은혜 먹일 생각이 계시나네. 여러분들도 신나시죠? 자, 여러분, 이런 방파제를 건너가셔야 되는 절대 혼자 오지 마세요. 꼭두 명이서 오셔가지고, 한 명이 빠지면 한 명이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혼자 왔어요. 은혜의 생일상을 위해서. 어휴, 오늘 물이 왜 이렇게 많냐? 야, 이러면 여러분, 군소 없을 수가 있는데. 군소야, 제발 나와. 은혜 토하는 거 같이 보자. 와, 이러면 해루지라기 개빡센데. 방금 잡은 크기 정도 되는 거두 마리는 다 잡아야 되거든요? 자, 일단 뽀치를 이렇게 여기 처박혀 있어봐. 아, 냄새가 이거 둘다 개군소야. 음, 음, 음, 음. 은혜야, 미안해. 버려. 군소야, 형군소도 개군소도 오늘 다 추배를 해줄게. 어딨니, 어, 아니, 그럼 너라도 어떻게 한번 가볼 낼간야너 가면은 은혜는 나랑 이혼할 몰라도 사람들을 좋아할 것 같은데 어 야야 안되겠다 자, 여러분 잠시만요 군소 사체가 있습니다 군소가 죽으면 은 안에 가스가 차가지고 동동 떠다녀 요 아이고 어떡하냐 차라리 나한테 죽지 여기 위에 올라가 있어 물에 있으면 더러워지니까 오늘 진짜 한 마리도 없네 큰거두 마리로 하기에는 양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지금 저만한 거한 마리만 더 잡아도 괜찮거든요 자, 여러분 저 군소 같은데 라사 제발 어, 어. 네모 네모 스펀지밥 실사집이네 리바 익사해라 저만 너 군소니 옆 스프레 숨어있는 거 제발 군소기 도리야 리바왜 이렇게 군소처럼 생겼니 아니 여러분 군소가 죽은 게또 있네 여기 나방도 죽어있고 여기 핵 맞았나 아니 이거 보세요 플라이어가래. 자 여러분 방파제 옆쪽에 자리를 옮겼는데 이쪽에도 가끔 군소가 나오거든요. 저 군소 아니에요? 아 리발 장갑이네. 아 여기 없나 보다. 여러분 근데 저기 보시면 군소 알은 있어요. 군소 알이자면 군소가 한번 왔다 갔을 텐데 여기네 이 렙이야. 여러분 더럽게 큽니다. 와 미쳤는데? 은혜 라떼다 이거 개군소인데? 여러분 구라 안 치고 지금 2kg 될것 같은데? 너 거의 지금 말티즈야. 아 말티즈 견주분들 죄송해요. 와 이거 미쳤다. 라스 와야 밀자 으아. 목덜미 잡을게 근데 이제 끝났다 얘만 딱 잡고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지금 세 마리 다 크기가 너무 커서 한상 차릴 수 있을 것같은데 근데 얘는 아이스박스보다 큰데 리발렉이야? 펀치렉이야 자 들어서 옮길게 으아. 자 와우 여러분 개군소 세 마리를 은혜한테 매길 줄이야 사실 여러분 창고소메가고 싶었는데 은혜가 비위가 굉장히 좋아요 개불포 이런 거 가추배를 해먹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 창군소를 했을 때는 아주 그냥 맛있게 먹나 재미없는 장면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개군소로 한번 조 사보도록 할게요 응, 응, 응, 응. 은혜야 미안해 요리하러 가자 저럼 빨리 가도록 할게요 지금 4시간 남았어요 라테다 라테다 똑딱똑딱 롱락록락자 똑딱,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잡아오는데 지금 3시간 반남았거든요 빨리 요리를 해야 돼요 열어버려 오 쉣더팩 자 여러분 여기 지금 개군소가 한가득인데 이 녀석들은 어떤 요리를 할 거냐 원래 한 요리를 다섯 가지 하려고 그랬거든요 군소케이, 군소 미역국, 군소 잡채 군소전, 군소갈비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세 마리밖에 못 잡아가지고요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일단 군소케이 필스고 군소 미역국 필스고 군소갈비까지 세 가지를 해가지고 다다다 자라서면 은혜가 오면 출발하려면 시켜볼게요 그러려면 지금 이렇게 전부 다 손질해야 되는데 뒤지러 가자 따라와 드럽다 개군소 오우, 오우, 오우, 자 여러분 일단 크기 보시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얘가 마지막에 잡아냈는데와 크기 봐라 자 일단 요세 이 말에는 전부 다 먹지 못하는 개군소예요 이이이이 이, 이, 이. 펀치 자 그럼 뭐 군소 손질하는 건 계속 말씀드렸죠 진짜 여러분 개 크고 개무겁습니다 팔 높나 아파 자기 가운데를 이 칼로 라상라상라상라상 라상, 라상, 라상 이렇게 쫙 갈라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배를 가르고 과감하게 뒤집고 내장들을 싹다 떼서 버려 떼서 버려 죽어 죽어 다음에 보지 말자 다음 생에 헌터로 태어나 자 여러분 이렇게 군소 손질 끝입니다 원래는 군소를 손질하면요 내장이 차지하는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이 죽는데 얘는 손질해도 요만큼이에요 자 이게 다던간는 바로 펀치 달려 자 그럼 요 나머지 두 마리도 바로 손질할게요 버려 자 그럼 이렇게 세 마리 다 손질이 끝났으면 이렇게들을 지금 바로 한번 쫙 데쳐줘야 돼 데치는 게 아니라 꼭 삶아서 아주 조져줘야 돼요 일로와 이래 이끼야아자그러 여러분 이 군소를 데치기 전에 이 군소에 대해 잠깐 설명드릴 게 있는데 삶. 살... <웃음> 이게 뭐야 리발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뭐 별거 아닙니다 군수상 처먹고 은행가도하치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 커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무리한 거 같아요 잘때 무리하게 코를 개팠거든 신경 쓰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랩 비트 그리고 바로 파이 아 피가 안 멈추네 저러면 이렇게 물이 설설 끓기 시작하면 아주 재소지에 터져버려서 원래 오늘 개구수 열마리 잡으려고 그랬는데 못잡마자 재수 없는 건 나야 아니야 아니 이따가 군소저먹고 토악질하는 은혜야 바로 입장한다 잘가 보지 상승이 상만하 오우 쉣드포 오, 저맥질 뭐야 으으 나 거미 안 키우는데 거미줄이 낫지 저맥질은 진짜 괴롭 같은데 끊어버려 손개시서손자 여러분 물 색깔이 변하고 있죠 안에 있는 독소나독성 같은 거를 이끌린 물로 없애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 10분 하는 게 아니라 최소 20분 정도 아주 푹졸여줄게요 뒤져라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된것 같습니다 턴오프 자 한번 꺼� 내볼게요 스모 소케 군소리포 굉장히 지금 작아졌죠 손이랑 한번 비교해보시면은 요 정도 크기로 줄었습니다 먹을 게 별로 없겠는데 요리를 줄여야 되나 자 여러분 일단 여기 위에다가 요 군소리기 한 마리랑 자 일단 여기 이렇게 세개 올려놓고 이렇게 열기를 일단 식혀주도록 할게요 짜져서 식고 있어 자 여러분 이제 군소케 군소갈비지, 군소 미역국 중에서 뭘 먼저 하냐 바로 군소 미역국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중에 파는 여기요 미역을 날짝 불려줘요 아 어, 그래 조금만 더아 잠깐만 살짝만 더 하자 어차피 여러분 저는 안 먹어 1인분만 할 거니까 살짝만 할게요 또다시 15분 정도 대기 15분 지났습니다이야오다불으졌네저 미역국 별로안좋아해요 바다 내음이개시해서일로와이2이팅 그리고 바로파 자, 여러분, 이 오뚜기 빼에다가 참기름을 조금 넣습니다. 언, 언, 언, 언. 자 그리고 물에 불린 비역을다 넣고 자 그리고 요 로금 살짝 넣고 다시 로저 로저 로저 로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조졌으면 어느 뽀치레끼를 고를까? 제일 더러운 너라 일에게 너무한 색깔 왜 이렇게 더럽냐? 바로 이 쫙. Holy shit the fuck. Fuck. <웃음>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아 개깜짝 놀랐네. 자, 근데 이굴소 덩어리 하나가 딱 들어가면 좀그러니깐요반 토막 정도만 내주도록 할게요. 라삭! 로나 더러운 개 더러운 개더러운, 개군소 사무라이. 이렇게 볶았으면 물을 넣습니다 샤아! 자, 이렇게 물을 넣었으면 바로 부스터. 어! 한번 팔팔 끓여줄게요. 자, 이렇게 샥아그으면라지마늘 어, 라이차쿵 통. 자, 그리고 란장도 라이차쿵. 오케이. 조조조조 플라이어 그래, 플라이어 그래. 아, 자, 여러분 요거 들어간다. 렐치를 렐, 내절지마라 렐리렐로. 뚜렁. 오케이, 턴 오프. 너 여기에 잠깐 짜져 있어봐. 벌써 거의 상 완성됐다 자 여러분 한번 열어볼게요 홀리 쉐터 퍼 개군소 리발냄새다 닫아버려 자 여러분 다음은 개군소 갈비를 만들 건데 감자 자르고 고구마 자르고 당근 자르고 정성들여서 만든 갈비찜 말고요 개군소에다가 요 갈비 양념만 버무릴 거예요 진짜 센 개군소 갈비 이이이이 은혜변에 루라이랜딩 그리고 저마 <저만> 바이아하 <놀람> 이거 더 이상 안 할게요. 현탁 개화. 자 그럼 여기다가 시중에서 산 갈비 양념을 그냥 부어줍니다. 와우. 그리고 조금 달궈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보글보글, 자은자글 리글리글 끓여버리면 나가 잡았던 제일 큰 소리겠죠. 오 쉐터퍼 벌써 갈비를 안 어울린다. 얘를 세 토만 할게요. 라사. 삼브라이. 라사. 골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요한 마리죠. 요한 마리 반만. 라사. 나는 은혜한테 뒤졌다. 라사. 삼을 해. 그리고 나서 이 상태로 비비는 것보다는 약간의 마늘향이 나면 좋습니다 바로 던져 그리고 아주 잘 소스가 배길 수 있게끔 비벼줘요 은혜가 못 먹어도 좋긴 한데 잘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맛있으면 저는 살고 말 없으면요 여러분들한테 웃음은 주지만 저는 리저요 저저저저저저저저 터너프 여러 보시면은 그냥 갈비 같은데? 얼핏보면 갈비 같죠? 아닌가? 좀 멀리서 보면 괜찮을 거예요 갈비 같죠 들어가라 갈비들아 오 갈비 같다 맛있어 보인데 이거 나도 먹을만 하겠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은 생일의 하이라이트 바로 케이크인데 제가 요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안에 궁소를 넣어서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케이크 만드는 시간도 너무 그리고 오래 걸리고 모래 걸려서 만들었는데 은혜가 분명히 뱉어버리거든 그러면은 약간 정성스러운 쓰레기를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귀여운 조각 케이크 하나로 이제 샀습니다 요 조각 케이크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요 귀여운 굴소리끼를 아주 잘게 박살을 내는 거예요 잘게 잘게, 잘게 잘게 잘게 잘게 잘게 하나도 안 잘리네 리발 개질긴내기 검은색 묻어나네 미안해 은혜야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잘게 조져버렸으면 케이크 들어오세요 자요 케이크 위에 <웃음> <웃음>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맞아요 초코파이 가루 마냥 뿌어버려와 어, 야이씨 내가 생각해도 이거 너무한데 그래 와 한번 사는 이제 여러분 하고 싶은 거다 하시면서 재밌게 사세요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해요 지금 아우 이거 지우개 똥 만지는 것 같다 오. 자 이제 얘네한테 이거를 위에 초코파이 가루라고 할 겁니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훈쇼 <풀> 케이크입니다 <웃음> 나 이따 개 처박겠지 갈비랑 케이크랑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거든요 대충 한 20분 정도 남아있는데 시계 없지롱 자은혜가 들어온 동시에 카메라를 들고 바로 생일 축하 노래 세리면서 여기로 바로 안내해 볼게요. 나삭나사아개로댔다 제가 뭐 이제 그 은혜가 올라온다고 했거든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곧올 겁니다. 여기 앞에서 한번 대기하고 있을게요. 오, 왔다 왔다. 레리러르 레루루 이 레리러르 레루루 이나 나나 나, 나, 나, 나, 나 안중에 없어. 내가 널 위해 생일상을 차렸어. 어, 웬일이야? <웃음> 아유 고생했어. 아유 아유. 짜라. 이어 yeah. 명태야? 모기 버섯 너 모기 버섯 좋아하잖아 골뱅이야? 어? 하나는 골뱅이고 하나는 모기 버섯 먹어봐 국물 어, 그... 맛있다 왜왜왜왜왜? <웃음> <웃음> 왜, 왜, 왜? 왜 그렇게 짜? 아 짜? 성희병? 어 걸리라고 밥은 안 줘? 잠깐만 밥줄게 아니 너 같이 먹자 아니아니야 나는 됐어 나는 먹었어 어? 아까 샌드위치같은거 사먹었어 아니 그래도 같이 먹어야지 먹어? 일단 먹을게 너 먹은거 찍고 기록 좀 남기게 밥을 무슨 무슨 밥을 가져와? 아니 짜다매 <웃음> 아니 이거 좀 심하지 이게 국그릇인데 남겨 남겨 같이 먹어야지 일단 먹어 이거 좀 찍자 <웃음> 처음 해줘가지고 맛있다고 해야 될거 같아 <웃음> 아니 밥이랑 아니, 먹어봐 아니 안 먹을래 너안 먹어봤어? 나 괜찮아 나 먹었어 많이 그럼 이거 먹어봐 그거 이거 먹어봐. 너무 큰데? 골뱅이 그쵸? 근데 그거 안 잘릴거야? 한입에 넣는게 나 아. 왜? 야. 이것도 짜? 밥에 털어 이렇게 이걸 한입에 넣으라고? 어어 뭔가 넣기 싫게 생겼는데 아니야 이건 골뱅이야 밑에 목이 버섯이고 아니 그니까 러 골뱅이야 이렇게 크다고? 어 왕골뱅이 나무 <웃음> 거짓말이지 아니야 맞아 <웃음> 어디서 많이 본것같은 아니야 뭘봐이 새끼야 곤서야 곤서 곤서 미역국이야 아니 얘 땡이라 어. 생일이니까 주지 평소에 안 먹을 거잖아 나 이거 군소 잡고 하느라 총 6시간 동안 만든 거라니까? 내 정성을 좀 봐줘 잘 먹으면 어떡할 거야? 아 그럼 기분 좋지 만들었는데 잘 먹으면 먹어봐 첫 군소 츄베르 해줘 츄베르? <웃음> 아 뭔가 해로 아니야 그냥 식감만 그렇고 너는 좋아할 거야 뭐이맛야 <웃음> <웃음> <웃음> 어떤 맛이야? 샴푸 맛 샴푸 맛은 처음 들어본다 어 내가 토할 것 같아. 아, 아 토할 것 같아. 너 먹을. 수... 침샘에 폭발. <웃음> 배고와. 배고와. 배고와. 먹을 거야? 왜? 내가 해줘서? 아유 가분 놈이다. <웃음> 아, <웃음> 왜또 <웃음> 어, 어, 어, 어, 어, 어, 그냥. <웃음> 먹는 군소가 참군소라고 하고 못 먹는 게 개군소잖아. 이거 개군소거든. 아! 군소거든 아! 물 묻어있어서 개 아프네 무슨 맛이야? 식감은 괜찮아 골뱅이랑 소라 먹는 기분 오래 삶은 소랑 고수 같은 향이 있잖아 아 그런 향이나? 눈물이 막 엄청 났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이거는 맛있어 이거는 갈비야 그냥 아다 군소갈비 이거 왜 이렇게 크고 군소 와 이거 진짜 크더라 근데 발만 해 삶은 거 맞아? 진짜 폭 삶았어 이건 먹을 수 있는 참물고수야 이건 개운소고 이건 귀여워? 어 쓰레기야 알고 결혼했잖아. 쓰레기인걸? <웃음> 너 참군소는 100% 먹을 수 있을거야 이건 너 진짜 맛있을걸? 먹어봐 생긴게 이상해 모기 바삭 같지 않아? 목 모기 바삭 좋아하잖아 돌도돌한데 입에 넣으면 은싹 감기면서 맛있어 뭔 미친놈아 <웃음> 미친놈이라니 <웃음> 뭔 소리야 니네 맨날 도하고 뱉으면서 <웃음> 아니야 아니 먹은 적 있어? 군소갈비? 군소를 삼킨 적있냐아 있지 군소 카레 먹을 때도 나 삼켰어 생일 아니야 또 좋은 거 있어 좋은 거 뭔데? <웃음> 케이크 있어 진짜 케익 이까시메걸로 근데 케익 진짜 맛있어 직접 만들었어 네가 어 내가 6시간 걸렸다니까어 이거 어떻게 됐이친어먹어봐게어 왜왜왜 아 뭔가 이상어 이거 어떻어 어떻게 어 이거 어떻게 됐어? 봐거 어떻게 됐어? 먹어 괜찮지 어 이거 잖아 아니야 삶았어어 이거 어떻게 걸 너무 짜 진짜 짜 진짜로? 다 먹었어. 어? 근데 이건 내 정성을 너무 깎아내린 거 아니야? 아니 씹어서 넘겼다고. 씹어서 넘겼어? 어때봐? 짜. 짜 그냥 리치맥기야. <웃음> 이거 뭔데 리치맥기야? 이거 너, 머리 먹어 더듬 두개똥 튀어난 걸로 았네 짜다고? 나안 먹을래. 진짜 짜. 안 짜다고? 응, 음, 맛있는데? 침샘에 왜 열렸어? 어? 아, 아이고. 그걸 먹을만 하 아, <웃음> <난> 먹으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우 토할 것 같아. <웃음> 아 진짜 너무 토할 거 같다. 오는 게 오히려 더 구역질을 지 어. 거의 블루투스야. <웃음> 에어드랍 구역질. <웃음> 야, 뭐야?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여러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 향이 훨씬 없어 너딱 났어 예, 훨씬 더 괜찮은데? 아 그럼 그거 줄게 와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 와. 어, 진짜. 오 진짜 진짜 만들었어 이거 케이가안 만들었네 내가 만들었다 이거. 너 케이크 별로 안 좋아한 거 알고 내가 소량만 만들어서틀 사가지고 뭔가 의심하게 된다 <웃음> <웃음> 여기 안에 뭐 있는 거야 아니야 뭘야뭘 뭘 들어봐 케이크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 얘는 초코파이 옆에 데코 한 건데 내가 초코파이라고? 어. 초코파이가 전혀 아닌거 같 아니야 초코파이 같은 그런거야? 동남아 견과류 초코파이가 무슨 견과류야? 아니야 그 초코맛 나는 견과류가 있어 동남아에서 란디까솔룩이라고개 <웃음> <아니, 개소리. 웃음> 내가 또 속는다고? 아니야 아니야 이제 한번 먹어봐 진짜로 내가 눈치 빠르잖아? 아 근데 너가 너 입으로 눈치 빠르다고 하는 거좀 소름 돋아 <웃음> <웃음> 너 이거 무슨 짓한 거야? 아니야 진짜 먹어봐 맛있는 거라니까 이거 먹고 너 후회한다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한거 위에 거 치워서 넣어 아니 같이 먹어야지 나 이게... 견과류 싫어해 견과류 아니야 <웃음> 란디사솔룸이라니까 아까랑 이름이 바뀐 거같은 맞아 란디사솔룸 견과류도 아니고 초코도 아닌 거지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3만 원인데 아니 같이 먹어야지 맛있어? 응 이거 위에 거 한번 같이 먹어봐 진짜 한 번만 어어 어, 그렇게 퍼서 먹어봐 옳지 어 아니아니 아니야. 너 먼저 먹어, 너 먼저. 당이면서내 누나? <웃음> 초베르. 아, 냄새가 이상해. 어? 냄새가 나니. 뭔 소리야? <웃음> 아, 콧물 벗어. <웃음> 아, 씨. 여기 콧물 묻은거 아니야? <웃음> 아, 아니야,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찌어봐. 아, 위 아파. <웃음> 너는 뭘 그렇게 쪄나 봐. 대형 괜찮은데? 괜찮지? 응. 봐봐 내가 말했잖아 맛있다고 이거 이름 뭔데? 란티사솔룸 <웃음> 적다해라 <웃음> 맛이 안나 너 먹어봐 무슨 맛인데? 아. 이게 뭔데? 왜? <웃음> <웃음> 그 향이 나오고 있어 <웃음> 야 이거 개군수지? <웃음> <웃음> 개군수 온거 어떻게 알았어? <웃음> 아까 그 향이야 그 같아 야야야야야 <웃음> 누가 뱉으래 야. 내가 만든 거 3개 다 뱉어 와 눈물 벌써 나고인다아니 이거 야. 괜찮아 보고 눈물 나는 거야 지금 후베르 나 이거 괜찮네 계속 씹어봐 너 엄살폈네 음. 괜찮아? 음. 어 미역국 먹어봐 <웃음> 아니 미역국 얼마 짜길래 아니 아니 근데 깨은 맛있다 깨익은 오히려 그 식감 더 살려주는데 그냥 지직지직 약간 요런 식감 있지 많이 먹어 니꺼야 네 니꺼 네 미역국 짜다고? 맛있는데? 완전. <웃음> 어머니 얘좀 뭐래요 얘도 됐어 다 먹었어 아니 이거 먹으라고 뭐 뭐. 가위위 그래? 가위바위보 와. 어땀 아, 개난다 갑자기 너 아까 이거 한 번에 다, <웃음> 다 먹으라고 했지? 어 내가 이거 한 번에 다 먹으라고 한 거야? 어. 진짜 개미야네 아니 내가 여섯 시간 동안 너 주려고 한 건데 내가 이걸 왜 수고했어 <웃음> 그래 그럼 한마디 됐어 초베르 미역국 에엥 미역먹봇그 그렇게 시발이 아. 에 오빠 위. 말 걸지 마봐. 그러다 위 경련 올것 같아. <웃음> <웃음> <웃음> 오빠 선물은 없어? 선물? 뭘 <웃음> <웃음> 대박.